부등식의 증명이라는 부분이야. 부등식을 어떻게 증명하냐 또는 명제의 증명이라는 부분이거든. 지금 우리가 증명할 건 아니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봐줘. 현재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방법. 뭘 이용한다? 대우. 예를 들어 x 제곱이 4가 아니면 x는 2가 아니다를 증명해 보자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을 증명하기 좀 힘드니까 이 녀석을 대우 명제를 만들면 x는 2면 x제곱은 4다잖아. 얘는 이쪽이 2 e 하나 있는 거고 진리집합이 여기는 마이너스 2랑 2가 있는 거니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참이지. 대우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있던 본명제도 참이다라고 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형의 증명을 할때 쓰여. 두 번째는 처음 듣는 말일 거야. 귀류법. 자 귀류법은 우리 생각해봐라 내가 명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명제 P랑 명제 P이면 Q이다를 구분해줬으면 좋겠다고 이건 명제 P이면 Q이다야 이런거 뭐 승원이는 남자다 이런거 이거는 명제 P지 이때 뭐였냐면 명제 P가 참이면 그 녀석의 부정인 나피는 거짓이었어 이건 반대관계였고 얘는 대우가 같은 관계였지 얘가 참이면 얘도 참 그래서 명제피가 참임을 보일 때 어떻게 하냐 첫번째 납피가 거짓임을 증명하는거야 근데 거짓임을 증명한다기보단 라 납피가 참이라고 생각했을 때 납피가 뭐라고 했을 때 참. 어, 납피가 참이라 가정하면 그 결론이 모순될 때 모순이 됨을 보이는게 명제피의 증명입법이 어떤식이냐 루트2가 무리수임을 증명해보자 루트2가 뭐라고? 그럼 얘 부정은 루트2는 무리수가 아니다. 지금 뭐다? 유리수라고 가정해보는거야. 그러면 루트2가 유리수니까 P분의 Q꼴로 나타내실건데 이때 P와 Q는 서로소인 정수여야 돼. 여기서 서로소는 약분이 더 안된다. 공약수가 1분인 두수 그럼 양쪽에 P를 곱하면 루트2 P가 Q죠. 그럼 제곱을 해보면 2P제곱이 Q제곱입니다. 어 그러면 Q가 2의 배수지. 그럼 너 Q를 2K라고 나올게.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2p제곱은 4k제곱 그래서 p제곱은 2k제곱 어? p도 뭐야? 2의 배수지 <웃음> 서로소라는 조건에 모순이 생기지 그러므로 얘는 아 유리수가 될수 없구나 그러므로 루트인는 뭐다? 무리수이다 이런 형태야 괜찮겠어요? 네. 볼게요한번 다음 장 부등식의 증명 파트는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웃음> 자, 그 다음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부등식? 절대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뭐였지, 뭐였지? 그렇지. 그렇지. 아, 요즘 둘다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 특히 너 수학화 할때 되게 보기 좋아. 수학화만 하면 좋겠지? 김들어도 수학상 해라니? 네. 이번 내일 조교세 많으지만 일찍 와서 해. 네. 자 네. 여기서 사용되는 요런 것들은 한번 눈으로만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녀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 단원에 다음 장에 여기서 배우도록 할게요. 일단은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한페이지니까 가볼게. 네. 자 이등병상막형을 이런 거 중학교 때문제 봤니? 네. 문제를 어요자 음. 도형식 요, 요걸 나는 빈칸추론이라고할 거거든요. 빈 칸을 맞춰내는 건데, 수능 형태도 많이 나와. 항상 꼭한 문제 나오거든? 이걸 내는 이유가 난 이건 것 같아. 대학교에서 수업을 하,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게 그거잖아. 대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체크하는 거거든? 그럼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다가 잠깐 졸수 있지 않을까? 근데 잠깐 돌았어. 물 떴는데, 내용 이해가 안 돼. 그럼 갑자기 소름 들 선생님,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졸아서 그데 다시 한번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능할까? 그러면 졸다 깼어 그러면 앞의 문맥과 내가 잠들기 전의 문맥과 깨서내, 깨어나서의 문맥을 맞춰봐서 앞뒤의 문맥을 맞춰봐서 그 상황에 무슨 내용이 있었을 거다라고 유추하지 않을까 이게 그거야 그래서 앞뒤 상황을 맞춰봐야 돼 특히나 이빈칸추론의 도형은 허점이 있어 허점이 잘봐 얘랑 얘에서 라고 했지 그러면 BAD 순으로 넣었지 BAD 그럼 여기도 똑같은 순으로 좋은데 CAD 괜찮아? 네. 그러면 여기는 봐봐 또 BAD라고 해서 똑같은 말이니까 CAD겠죠? 네. 그럼 여기에서 ADB니까 ADB132 순으로 적었으니까 여기도 132수으로 적어야지 그럼으로 삼각형 ACD 그대로 오면 되죠? 그래서 문장을 봐봐 각두개변화나 그래서 아싸 앞돈인거지 그래서 빈칸추론의 도형문제의 허점이야 괜찮니? 네. 다음 요거 비교해봅시다 둘 중에 누가 클지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할까요? 통분 부터 하지 않을까요? 그럼 통분해놓으면 루트 3 루트 3 플러스 1분해 얘는 얘네 들이 곱해진 거고 맞아요? 루트 3 플러스 1의 제곱이 하나 있을 거고 vs 이쪽은 루트 3 플러스 2에 뭘 곱한 걸까? 루트 3 그럼 이쪽을 제곱하면 4 플러스 2 루트 3 나올 거고요 이쪽을 제곱하면 3 플러스 2 루트 3 나옵니다 분모는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누가 더 큽니까? 이쪽이 더 크죠 A가 B보다 큽니다 자이 67번 어 고마워 답을 미리 안 쓰고 있어서 너무 고마워 다 풀라고 하겠죠 제가 오늘 많이 안 나가는데 이두 개만 하면 되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총 문제 수가 몇개안 돼요. 두 페이지만 하면 되니까 자이세 개의 대결을 하라 그랬지. 루트 3 플러스 6과 루트 6과 2 플러스 루트 5와 1 플러스 2 루트 2를 비교하래. 어떻게 비교할래? 얘는 1점 얼마. 얘는 2점 얼마. 얘도 2점 얼마. 이렇게 할 거야? 얘는 뭐 얘도 2점 얼마. 이렇게 할 거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봐봐. 어떻게 할 건지. 일단은 그대로 비교가 좀 힘드니까 제곱을 한번 해보면 9 플러스 2루트 18 나올 거고요. 2루트 18은 6루트 3 이렇게 될 거죠. 얘는 제곱을 해보면 9 플러스 4루트 5 얘도 제곱을 하면 9 플러스 4루트 2 이렇게 될 겁니다. 어차피 9라는 숫자는 다 똑같으니까 6루트 2와 4루트 5와 4루트 2의 비교입니다. 제곱을 해보면 72가 되고요. 제곱을 해보면 80 되고요. 36이죠. 얘가 제일 크네요. 괜찮니? B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 A, 그 다음은 C. 그냥 직관적인 비교가 안되면 제곱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면 8 더하기 2루트 15 제곱 괜찮아?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이라서 8 빨리 뺀 거야. 곱해서 2배니까 2루트 1 5 어차피 88 똑같으니까 이둘 비교할 건데 이이 이 똑같으니까 루트 10 루트 15와 루트 1 2의비교죠 루트 15가 더 크죠? A가 B보다 큽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괜찮겠습니까? 다 뒤에 똑같으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자 산소평균과 기하평균을 언제 사용하냐면 양수 조건이 들어 있을 때 합의 최소 또는 곱의 최대 양수 조건의 고배 최대 또는 합의 최소를 구할 때 사용한다 오케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이 뭐냐면 산술 평균은 두 수를 더해서 나누기 이한게 산술적인 평균이라고 해 영어 수학 두 과목의 평균낼때두 과목 점수 더해서 나누기 이하지 이게 산술적인 평균 기하적인 평균은 두 수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다 그래. 그럼 얘는 항상 이런 관계에 성립하거든 자이를 곱하고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증력을 한번 해봅시다 넘길게요 얘는 이걸로 봐도 되죠 얘도 이걸로 봐도 됩니다 넘으면 이 e, 루트 A 곱하기 루트 B로 봐도 상관없겠죠 얘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거든 뭔가 제곱하면 0 이상이 된다는 건 맞잖아 그래서 맞는 거예 넘겨와서 된거 그러면 이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A랑 B가 어떨 때? 같을 때 등호는 같을 때 성립한다 문제 볼게요. 양수조건 나왔어요. A, B가 아니어도 풀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양수조건 나왔어요. 합의 최소죠. 그럼 따라야 더한 것은, 더한 것은 크거나 같아. 두배의 루트, 두배 루트 곱한, 거. 곱한 거. 그럼 최소값 얼마다? 4다. 자 그럼 두 양수에 대해 곱이 이거일 때 얘의 최소값이니까 그럼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아 두배 루트 곱한 거잖아요. 아는 거 얘니까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얘가 8이죠. 루트 집는 거 4니까 2 곱하기 4는 8 그럼 얘는 8 이상이지. 그래서 8이 최소값이니까. 얘도 써보는 거야. 3a 더하기 4b는 크거나 같아 두배 루트 곱한 거. 12ab 여기 12가 들어올 거잖아. 12 곱하기 12의 제곱이니까 그냥 12 곱하기 2. 얘는 24지 얘의 최소값 얼마라고? 24 3x 더하기 2y는 크거나 같아두배 루트 곱하면 6xy 집어넣으면 2루트 오 괜찮아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형태가 좀 다르죠? 75번부터 어떻게 하나 보세요 75번부터 78번까지 거의 다 같은 방식인데, 여기 분모에 x-1이 보여. 그리고 조건이 x가 1보다 크다. 그럼 이게 넘어오면 x-1이 0보다 큰거 맞죠? 그러니까 x-1을 자체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x-1분의 1을 기준으로 두고요. 여기는 4의 x-1을 가득하게 약점될 거니까. 근데 이거는 4 x 4잖아 원래 숫자가 되려면 더하기 몇을 줘야 돼? 4. 그럼 얘는 크거나 같아2배 루트 곱한 거 더하기 얘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 계산하면 8이 최소값이야. 한번더 76번도 어떻게 하나 봐. 저기 넘어가면 x 플러스 3이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분모에 x 플러스 3이 있고요. 분자도 x가 있어야 x 플러스 3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빼기 3을 해야 되겠죠. 그거나같아2배 네. 루트 곱하면 1 빼기 3. 여기서 네. 한번더 얘는 a-2가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a-2가 분모에 있으니까 이거 분해 9 곱하기 a-2가 와야만 해 근데 여기 빼기 2는 실제로는 빼기 18이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해주려면 플러스 18을 해줘야지 그거나 같아 두배 루트 곱하면 9 뒤에 남는 거 원래 18 6 그래서 24 하나 더 a-1이 0보다 큰 거니까 a 빼기 1분의 4가 보이고, 그다 a 빼기 1을 해줘야 되겠지. 네. 플러스 1 해줘야 되는 거고, 커거나 같은 두배 루트. 요렇게 곱한 거4 더하기 어. 1. 그래서 5. 정리해 주셔요. 자, 다음 영역으로 넘어왔는데, 어영상